그래서 이제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어. 그럼 사과부터 해줬으면 좋겠어. 뭐, 뭐라고? 네가... 나랑 만나면서 응. 잘때코 거는 거 너무 힘들었어. 난너가 가면서 입을 뺏는 거나 솔직히 그것 때문에 감기 걸린 적 진짜 많거든. 그감기약비다 청구할 건데 괜찮아? <웃음> 그래? 뭐, 뭐 내가 뭐 돈이 없니 뭐? 그러니까 저번에 너 때문에 오조방 중 딸다가 문지방에 발가 걸려가지고 아리가락 부러진 거 있잖아. 그것도 청구해도 될까? 그래 청구해. 축구 칠에서 연습다고 축구공으로 내 모니터 부신 것도 청구해도 될까? 그 ASB 입 많이 나왔거든. 그래 청구해. 헤어지면 보통 좀 오래가세요? 아니요. 저는 진짜 헤어지면 정신 차리려고 노력하고 뭐 하루 이틀 정도는 힘들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 힘든 거는 저한테 손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일부러 일더 잡고 전 진짜 그냥 잊으려고 완전 노력해요. 누군가를 만날 때헤어짐을 염두에 두고 만난 적은 없거든요, 지금까지. 어... 그래서 항상 갑작스러웠어요. 이별할 때 저는 항상 너무너무 힘들어했었어요. 그건 기억나요. 저는 보통 헤어지자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왜요? 곤태기를 잘못 넘기는 편이기도 하고 한번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계속 넓어지라고 그래서 뭐 이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또뭐 이별 시뮬레이터 뭐 이런 거 하나 보죠? 그러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선 잡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 내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용납이 안 되면 안해못 헤어지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남자 친구가 사귀는데도 너무 외로운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상황이에요. 아하. 바로 가시죠네 예. 띵킹 띵띵 띵띵 띵띵 띵띵. 여보세요? 자? 아니, 안 자는데. 안안 자고 뭐뭐 뭐 하는데? 응. 나 그냥 뭐그 이거 뭐.. 이게.. 컴퓨터 뭐 보고 있었어? 나 근데 이렇게 카톡을 안 봐? 아니 컴퓨터 뭐 보고 있는데 뭐 카톡 안볼수 있지. 아니 오늘.. 오늘 나한테 전화한다고 했는데 전화도 안 했잖아. 아 이거 다 보고 전화하려 했어. 너 연락 딱 받고 잘라 그랬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어.. 그래.. 어.. 우리.. 우리 또데이트 언제 해? 데이트? 너 이번 주 시간은 언제 되지? 나.. 나.. 나다 돼. 목금이 되는데.. 아 그래? 그럼 목요일 날 언제 끝나는데? 아좀 늦게 끝나. 한 11시 밤? 아, 그래? 음. 음. 그러면 내가 지금 너네 집 앞으로 갈게. 아, 지금? 어, 어 조심히 와. 아. 음. 오, 지금 입입 되는데요? 아, 정훈. 어. 이거 맞셔 이거. 내가 사왔어뭐 너는? 아, 나, 나 괜찮아. 아니, 정훈아. 응. 음. 내가 어. 요즘 들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응. 음. 어, 뭔가 너가 나를 음. 굉장히 우선순위로 생각을 두지 않은 것 같아. 응. 뭔가 내가 같이 사귀는데도 항상 외롭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이제 정말 힘들거나 기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남자친구랑 나누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가 너무 바쁘고 너도 그렇게 내 일상이 궁금해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나는 이렇게 좋은 감정일 때 친구로 지내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괜찮아. 이거 버릴 거야, 이제. 헌티. 그래. 어차피 이제 내 이제 내 나눠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가 이제 이런 건 알아서 혼자 빨았으면 좋겠고. 아, 원래 세탁은 혼자서 했잖아. 네 속옷도 내가 빨래 줬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어. 음. 그럼 사과부터 해 줬으면 좋겠어. 뭐, 뭐라고 네가 나랑 만나면서 음. 잘때코 고는 거. 아. 너무 힘들었어. 난 너가 자꾸 자면서 입을 빼는 거나 솔직히 그것 때문에 감기 걸린 적 진짜 많거든. 그 감기 약비다 청구할 건데 괜찮아? 그래? 뭐뭐 뭐 내가 뭐 돈이 없니? 뭐? 아. 나 저번에 너 때문에 오두방정 떨다가 문지방에 발가락 걸려가지고 아, 발가락 부러진 거 있잖아. 음. 그것도 청구해도 될까? 그래, 청구해. 축구 집에서 연습한다고 축구공으로 내 모니터 부신 것도 청구해도 될까? 그 AS 비좀 많이 나왔거든. 그래, 청구해. 그래 뭐 그러면 이별을 할까? 아 좋아. 그래 뭐잘 먹고 잘 살아. 촬영할 때는 서로 친구처럼 티 내지 않고 하자. 우리 프로잖아. 성공한 거죠? 네 성공! 아, 아 이거 이별 받아본 소감은 이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지고 헤어진 거기 때문에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쉬웠던 것 같아서 되게 유진이가 되게 유진이답게 잘 깔끔하게 한것 같은데요? 근데 그 상황도 중요해 이미 헤어질 거를 내가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이별의 통보인가 뭔가 그래도 기류가 조금 좋진 않아요 좀 어색어색 카톡으로 싸우다가 얘 만난 거야 만나고 일단 화해는 했는데 내가 기분이 덜 풀린 거라고 하자 근데 그거 풀어주기 싫은 상황이야 네. 액션! 어제 말도 없이 잤어? 내가 카톡 하나 남겨달라고 그랬잖아 내가 뭔가 남길 수 있는 기분이 아니었어 내가 화나 있었잖아 오빠가 왜? 화난 건 알겠는데 너 내가 화를 내는 이해를 못 하겠어 이유를 내가 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잖아 내가 화났던 이유에 대해서 응 음, 들었는데 그거는 그냥 너와 나의 그냥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 그래서 난 그냥 그걸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웃음> 그러니까 오빠가 내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게 나는 화가 나. 아니야, 귀뚱으로 들었어.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해줘도 된다니까? 이해를 못 했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넘어가? 그냥 위로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미안하다고? 응. 진심도 안 당뇨 사과를 왜 해? 그럼 헤어져. <웃음> <웃음> 장난치는 거야? 아니. 진짜야? 진짜로. 진짜 헤어지죠? 우리 안 맞아. 오빠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오빠한테 미리 이별을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됐는데 나 혼자 준비해서 미안하고 아 방금 결정한 게 아니야? 곱씹고 결정한 거야? 어좀 오랫동안 오빠가 나랑 차에 타 있을 때 경찰한테 쫓긴 거 그때부터 <웃음> 그때 너도 좋아했잖아 진정한 남자 같다고 아 근데 못 하겠어 오빠랑 그, 그건 이제, 이제 맞추기가 싫다는 거지 오빠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응 그건 맞아 그래 뭐 헤어지면 이제 뭐 이해할 일도 없으니까 왜안 잡아? 지금 붙잡으면 결과 달라져? 몰라 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붙잡아 왜? 헤어지자는 말은 그냥 그 관계에서 끝이야 그말 듣는 순간 나도 그래 근데 네가 했잖아 응난안 붙잡을 거라고 왜? <웃음> <웃음> 근데 아니 헤어지자고 했어 그럼 이별 성공 아니에요? <웃음> 근데 왜 근데 음악이 왜 따라랑 따라랑이야? 근데 수많은... 이별 중에 하나였는데요. 잘 맞아서 막 사귀고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점점 지내는 상황이 너무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격차가 나니까 몸이 떨어지니까 마음도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애정이 없어져. 그래서 서로의 감정이 식어서 우리는 그만하는 게 좋겠다. 그런 느낌 너무 슬픈네요. 뭘 하면 돼요? 오랜만이다. 그지 우리 만나는데 잘못 만나는 것 같아. 요좀 그치? 너가, 너가 너무 많이 바빠졌잖아. 너무 정신 없어서 진짜 요즘 뭐뭐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바쁘니까 막 연락도 잘못 해가지고 뭐 요즘 잘 돼? 그거? 아난 괜찮아. 연락, 응. 나는 좀 한가하지 요즘. 내가 시간 많이 냈어야 되는데. 아 괜찮아 바쁜데 뭐난 괜찮아. <웃음> 앞으로 한다는 거 있잖아, 그 방송이랑. 그거 프로젝트 한다는 거? 어, 그거 잘 되고, 어제 미팅도 했는데 괜찮다고 해주셔가지고. 아, 어, 그래? 오, 오. 아, 하기로 했어? 어어. 잘 됐다? 어, 맞아. 그거 잘 돼가지고. 이제 그것도 하면 다른 것도 더 같이 붙어서 한다고 그치. 해가지고. 계속 들어오지. 응. 완전 잘 되네. 괜찮아, 괜찮은 거 같아. 다행이네. 넌? 나는 이제 좀 계속 해보고 있지, 막. 프로필 넣어보고 있고 그렇죠. 음 해보고 있고 연락도 좀 돌려보고 있고 그러다 하나 되면 완전 잘 되는 거야 아 그래야지 음. 그래도 너잘 돼서 다행이다 그니까 러너잘될 거야 곧 금방 뜰 거야 오늘은 뭐 그러면 일정 더 없는 거야?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나? 어? 오늘 어 근데 나 저녁에 또 있구나 어, 가봐야 돼가지고 어, 잠깐 얘기하고 가려고 만나자 했지 뭐 어떤 어떤 거 우리가 요즘 너무 바쁘고 서로 안부도 못 무를 정도로 정신 없고 하니까 아, 이게 만나라는 생각을 자꾸 두는 거야. 그냥 뭔가 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못 준다는 생각. 어 나는 신호진 많이 났어. 아 어, 나도 났어. 나도 나게 났는데 뭔가 어. 뭔가 다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지 좀 예전에 비해서는 다르지. 근데 어쩔 수 없지. 잘 되고 이러면 바빠지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바빠지면 더 바빠질 거고 이제 더 힘들어질 텐데 너한테 너무... 뭐... 내가 아닐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음. 아니야 그거 아닌 거 같아 아니야 나는 오히려 잘 되는 모습 보고 동기부여 많이 돼가지고 나도 열심히 려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했고 근데 그렇긴 해도 이제 뭔가 내가 너한테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거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너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그지 그러니까 같이 얘기 나눠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봤잖아, 그렇지 아니, 난 많이 얘기 안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짜 고민 많이 하고 너랑 생각 얘기 전에 한 것도 다귀 기울여 듣고 해서 내린 결정이야 갑자기 이런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지, 너가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다 했을 때 이미 알긴 했는데 나는 얘기를 더 나눠보고 싶었어 잘 되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우리 막 옛날에 같이 시작하고 그랬을 때부터 만났었잖아 그래서 더 이상은 뭐가 너한테도 힘들고 나한테도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음, 나는 더 힘들 것 같은데 없으면 힘든 거 잠깐이야 괜찮아 너가, 너가 지금 힘들어? 힘들어질 것 같아 근데 나만이 아닐 거야 너도 그럴 거야. 아니야, 나는 헤어지는 게더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뭔가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너가 너무 좋은 사람인 것도 알겠고 너가 정말 잘될 것도 다 알겠고 하는데 남자친구로서의 그런 게잘 모르겠어. 그치. 너잘 되고 있기도 하니까. 아니야, 넌더잘될 거야. 어차피 둘다 잘되고 나중에 같이 작업이나 해보자 <웃음> 그게... 같은 쪽인데 뭐 도와줄게 <웃음> 그게 말이 쉽지 할수 있어 시간이 해결해줄 거야 아니 난 못할 <웃음> 내 마음은 이래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용기 많이 내고 얘기하는 거야 끝 오. 진짜 슬펐죠? 나는 그 우리 같이 처음 시작했다 하는 그 얘기하는데 진짜 울컥해가지고 대사를 더못 쳤어 있을 만한 얘기예요 진짜 있을 만한 얘기였어요 서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도중에 한 명이 잘 돼버렸을 때한 명한테 또 발목이 될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미안함을 느낄 것 같아 그러면 이번엔 제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죠. 저는 정훈이가 진짜 깨끗한 이별을 할수 없게 진짜 구질구질 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별을 통보를 하고 음. 유진이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다시 마, 그러니까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야기라는 상황입니다. 네. 네, 카페입니다. 레디 액션. 어 왔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아니 뭐 헤어지자고 한 마당에 뭐 기분이 뭐.. 아니 진짜 헤어질 거야? 응. 나는 너가 맨날 그렇게 술 마시고 밥 먹듯이 이별을 말하는 게난 너무 지쳤어. 그리고 너 왜전 남친이랑 나 두고 저울질해? 나 저울질 한적 없어. 나 여기서 차단 나 여기서 차단할게. 뭘 차단해? 차단 차단 차단 차단 차단 차단 차단. 너 키우고 있던 고양이 있잖아. 네. 고양이 그 수술해가지고 병원 가서 입원해 있는데 나 걱정돼서 갔는데 너전 남자 친구 있더라. 미안해. 그 그래 내가 고칠게. 그, 그 내가 맨날 내가 맨날 그 고양이 어? 민... 어 내가 그 봄이 걱정돼가지고 그 병원 가가지고 어? 맨날 거야? 새벽마다 일하, 일하고 왔는데도 어? 가고, 가가지고 근데 그때 너가 하는데. 축구한다고 내가 전화 안 받았잖아 내가 너무 급했는데 <웃음> 축구는 음... 못 참지 그, 그래서 나는 진짜 너무 연락이 다안 돼가지고 난 그래도 그나마 좀 친했던 그 친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 그 친구가 그 수의사 준비하는 애여가지고 그래도 너무 그랬으면 안 됐어 미안해 지찾아할게나 이제, 이제 그 고양이 그집 병원 근처도 안 갈게. 차단했어 술도 이제 일주일에 한번 마실게. 싫어. 일주일에 한번 새벽 3시까지만 마실게. 새벽 3시까지는 뭐야? 진짜 싫다 너.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러니? 그럼 새벽 4시까지 할증 풀릴 때까지. 너 나랑 지금 타협하려고 하지마. 난 이미 이별을 결심한 상태고. 아니야. 내가 고 내가.. 내가 고치는 모습을 보여줄게! 내가 한 번만! 내가 딱 진짜 일주일만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헤어지자고 해. 난 진짜 세 사람이 될 거야. 너그말만 일곱 번째야. 아니야. 처음일 거야. <웃음> 이제 슬슬 가스라이팅까지 하는구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그거 너가.. 울지마. 뭘 잘했다고 울어. 울지마. 울지마. <웃음> 나 이제 짜 일주일만. 너 지금 내가 이별을 얘기한 나의 상황도 이해를 해줘야 돼. 나도, 나는 얼마나 많이 참고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안 바뀌면 500만 원 줄게. 돈으로 해결하지 마. 너.. 그 너.. 너.. 원. 너.. 너.. 천만 원.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 천만 원안 갖고 싶어? 뭔 소리야? 너 지금.. 나 지금.. 지금 아주 나를... 이 방법이 안통하다는 거야, 지금? 아, 미안해. 무릎이라도 꿇을까? 싫어, 무릎 꿇지 마! <웃음> 진짜 너 구질구질하다. 나 구질구질해. 나 지금 너 바질가랑에도 붙잡을 수 있어. <웃음> 미안해! 아니, 아니, 너, 머리 너따다 빼, 그러면. 어? <웃음> <웃음> <웃음> 나는 너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 응. 내가 지금 머리 넣었다 빼기까지 했는데 너 이렇게 매물차게 찬다고? 너나 사랑하긴 했니? 사랑했지. 사랑했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너한테 얘기하는 거 <웃음> 아니야? 안 돼. 미안해. 그러니까... 에... <웃음> 나 알겠어라고 할 때까지 나이손안 넣어줄 거야. 어 헤어져. 헤어지고 나랑 일주일 동안 이 카페에서 살자. 나 진짜 이제 술도 안 먹고 전 남자친구랑 연락도 안 하고 지금 다 차단했어. 그냥 핸드폰 번호도 그냥 바꿔버리려고 그냥 카카오톡 다 그냥 바꾸려고 그냥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그러면 음... 3일만 생각해볼게 더. 그럼 내가 3일 동안 아,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때도 너 가가지고 아니라고 하면은 알았어 그때는 진짜 쿨하게 놔줄게 근데 뭐 하려 하지 마 알았어 뭐안 하려고 할게 망부석처럼 너만 기다리고 있을게 난널 사랑하니까 알겠어 일단은 알겠고 가자 <웃음> <웃음> 아예 <아니>, 어렵네 <웃음> 아 이렇게 해,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이러면 진짜 안 잡혀줄 것 같아요? 아, 저는 잡혀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약해요, 그거에만. 자, 제가 드리는 상황 말이죠. 제가 권태기가 온 상황이에요. 이별의 기류는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를 넘기고 싶은 여자야? 맞아요. 레디, 액션! 오빠 근데 맨날 라떼 시키던 오늘 웬일 누구 시켰어? 그럼 오늘, 오늘은 그냥 밍밍한 게땡겨서 <웃음> 아, 그래? 아, 오늘 너무 멋있다. 이거 내가 사준 옷이잖아. 이거? 어, 그래, 그래서 입고 왔어. 너는 너이 사줘 가지고 그래가지고 왜뭔일 있어? 뭔일 없어. 뽀뽀해줘 뽀뽀귀신. 아, 왜? 오늘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만나자고 했는데. 네. 뭔데? 그동안 뭐못 느꼈어? 뭐뭐내 말투라든가 내가 너한테 대하는거나 뭐못 느꼈어? 음... 살짝 요즘 그냥 좀 내가 서운하긴 했어. 왜 그래? 얼굴 무섭게. 어 나는 그동안 너한테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못하고 혼자서 계속 노력을 하려다가 그 노력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건데. 얘들랑 그다 같이 이제 펜션에서 술 먹은 날 이제 다 같이 거실에 서 자고 너 중간 한번 화장실을 갔잖아. 근데 그때 그때 잠깐 깨서 너 봤어. 근데 너 몰라 그날 그날 따라 너 다리가 너무 두꺼워 보였어. 근데 사실 그게 시작이었어, 그 이후로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 내 다리 좋다네내 다리 닭다리 같아서 좋다며 물론 콩깍지가 벗겨진 거 같아, 이제 그리고 또? 물라 이제 뭐 단점이 좀 서서히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같아 그래서 나 그만 만나고 싶어 <웃음> 쓰레기 같은 새끼 네가 나꼬셨잖아내 <웃음> 처음에 그랬는데 쓰레같은 놈. 이러면 은 지나친 매력을 느껴서 못해 줄것 같은데요? <웃음> 저는 이제 둘이 정말 좋아하고 잘 맞는데 환경이 바뀐 느낌? 학교를 졸업했을 수도 있고 한 명이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냥 한 명이 마음이 멀어지게 돼서 이별을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왜 보자고 했어? 할말 있다며? 음, 아이.. 저번에도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냥 요즘.. 바빠지기도 했고 너도 일해야 되고 나도 일해야 되고 하니까 자주 못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못 보는 건 일상이었잖아? 그냥.. 요즘 좀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나한테서? 응. 왜? 아 진짜 뭐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이유 없이 내가 싫어졌어? 아 싫어.. 싫다는 게 아니라 이제 더나안 나 좋아해?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 되게 고민을 오랫동안 많이 했단 말이야. 예전에 얘기도 잠깐 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때 얘기하면 은 나는 풀릴 줄 알고 되게 말했었는데 되게 용기 내서 말했었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그 얘기 해보려고 왔어. 그만하자는 거야? 그만 보자고? 맘 떴으니까? 그런 거, 그런 거. 그렇지, 그렇지. 싫어진 것도 아니고 조금 멀어졌는데 헤어지자고? 돌이킬 수 없게 된것 같아.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냥 각자 일하고 있는 거잘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후회 안할것 같아? 이게 끝이야? 안할것 같아. 아니 모르겠어. 후회도 그땐 늦었을 거야 그치 이게 마지막이야 난 요즘 우리가 되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고 얘기하려고 왔는데 이런 대답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 미안해 <웃음> 아니야 괜찮아 그거 하자 한번 보자. 여기까지? 어. 아! 야, 이난 너무 목소리 나오는 거야. 숨 막혀요. 참았어, 진짜 꼭 참았. 어숨 막혀요. 중간 중간 드립 날릴라 했어, 진짜로. 왜왜 왜, 왜? 어떤 뭐가 뭐가 분위기를 깼었어? 아니면은 이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상황이 너무 웃겼어. 그냥. 너무 너무 몰입돼서. 뭐, 어, 막, 어, 너무 소, 소름 끼쳤어, 순간. 어. 너무 이게 템포가 느려가지고 이게 뭐 헤어진다는 거니까 이게 진짜 근데 실제 템포였어요 어 진짜 실제는 조금 더 느려요 더 느리죠 어. 어때요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저 정말 나빠 보이겠죠? 그냥 후회할 거 뻔히 보이고 저는 후회할, 후회하라고 해요 잘안 붙잡는 거 같아요 그냥 떠나고 싶다는 사람 붙잡아서 그렇게 아등바등 매달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거 한번 하고 나니까 지금 울적해지지 않아요 여기가 되게 이, 여기 공기가 되게 울적해졌어요 여기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어 저희가 이렇게 이별 시뮬레이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별은 어땠는지싹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별, 최악의 이별 아름다웠던 이별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어땠습니까? 저희 이별 방식 제일 건강한 이별법인 것 같아요 근데 다리가 굵어 보인다는 건 픽션이죠? 네 예. <웃음> 그러니까 진짜 권태기 이런 게 진짜 사소한 거에서부터 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연인들이 싸울 때 사소한 걸로 되게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사실 나도 내가 이별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상태로 이별을 구할 때가 있었어요 서로와 스스로를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열심히 끝까지 연애하세요. 최선을 다하고요. 싫어지면 쿨하게 그냥 끝 내셔야 돼요. 질질 끌 필요도 없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뿅! 뿅!